없기 때문에 그러니 인데 근데 잘해 봤는데. 있잖아. 음. 아까 오른 역사가. 양사대 오직이 맞았네. 아판. 음. 약간... 음. 분명 이정구에서 만날 텐데 정거풀 한다면 포트라 음. 어, 먹네 요 그냥. 풀안 먹고. 와우 보수 살짝 트는거 레전드 이제 타이밍 그렇게 막뺏시면안 돼. 지 아, 근데 우리 세주라서 안 들어가겠구나. 안 빠졌는데 겸치 세 마리 대신에 우리 세주 3사 팀. 상대 잘해봤봤 o 아! 아. 너무 웃은데 어! 어! 누가 다선이 h oh, o 스스 h oh, oh, oh, 와, h 와, 이거 oh, o 최고순인데 까비 당황 안하네 아, 네, 오랜만에 해봤나보다 당황하면 저거 뒤로 대쉬부터 쓰거든요? 그럼 죽은거예요 방금 가비자 아, 역시 들어가는 건 기분이 너무 나쁜데. 아깝 레벨업 아 아깝다 어 맞았어 아이스 와우 이제 미드에 공 써주면은 미드 좋아죽죠 그냥 그전에 죽으면 얘가 다르죠 거기 갈네 내가를 치라이이래래 이거 뭐해? 게이드 이거 어거지로 갈라고 한다고요? 아 되죠 야저씨라인 정리하는거 봐 사기챔 사기 여기. 여기도 안줘요 공이 없기때문에 오른이 오른 오랜 상대 팁, 무빙 무빙이나 W쿨 떨어져서 W가 돌면은 무조건 오른이 오랜 이기거든 오른이 궁이 없을 때 엎대가 중요한 것 같아. 요 불클 바로 나온다, 이게 웬일이야. 케이스. <웃음> 이러면 이제 오른, 그냥 방탱 가도 의미 없죠? 이 불클이 방어력이 200인 챔프도 120까지 떨어지는 이 사기템이야, 사기템이야. 우리 팀이 던지네? 얘를 죽여야 돼요. 얘를 죽여놔야 저 혼자 거의 AD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갱성 안 내놨으면 게임 반반이었네 그죠? 나 이거 갱성 못 냈으면 이거 텔도못 하고 텔못 탔으면 트리플킬 안 나와서 죽듯치려다턴할수 <웃음> 아, 있나? 와 막하네. 와 하펠 터버린다 그냥 이거 아예 안 보고 있구나 탑을. 자꾸 잘 죽으면. 안 먹었다는 얘긴데 이렇게 잘 죽으면 지금 오른자르만 같이 와도 제가 이겨요 타밍 좀만 더하면 거드라도 일시불로 사겠는데? 거기서 무지했어야 돼? 난해하다 막, 막, 들어갔다, 진짜, 그냥 방금. 다음 템은, 아, 내니아 아, 신발 가도록 할까요? 이거 아무리 오른이어도 템 이렇게 뜨면, 얘 진짜 원콤보에 반피 이상 나거든. 아무리 탱커여도. 한콤에 반피 이상 나가. 무조건 얘네 그래서 조합 좋아. 딜사이즈 나와. 딜템 관련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닌데. 여기 여깄네 여기 안녕 아나 주지 이건데 나 풀도 떴는데 굿 좋아요 좋은데? 어 혼자 들어와? 날 뭘로 보는 거야? 대체 아야룬 이렇게 들어요 나서스 당내야 들 나서스는 라인 관리로 죽여야 돼요 라인 땡겨놓고 정글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굳이 여기서 해야 하나? 무서운데? 바로 나와겠다 나이스, 오른 킬. 페이드. 번지러 가는데? 아, 얘. 예. 아, 이러면 스 됐다. 어. 아, 템잘 갔네. 그래도. 어, 템 되게 잘 갔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야, 라인 정리 안 되는데. 안돼 아. 누구 주냐? 이조애 씨 한국인이야지?